3명이 시작됐는데 이제 오늘 힐링 세션을 했어요. 정말 집착이 이게 딱 이렇게 되면 집착이 적은 에너지는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이게 붙어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아프다고 안 나가니까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어고 있어요. 절대로 안 떨어지겠대. 그래갖고 이제 계속하면서 느껴봤어 도대체 뭐에 이렇게 집착 안 했더니 여러분 사랑이 집착하고 사랑이 집착하는 만큼 미움은 싫다고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과 미움이 하나인데. 봐봐. 빛이 보이려면 어둠이 배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하나인 거야. 어, 선함과 악함은 하나고 하나가 정반대의 배경이 안 되면 나머지 하나가 나타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마음의 성질상 남성성이 남성성인 줄 알려면 여성성이 있어야 되고. 그치? 열등이를 알려면 우월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월이도 열등이를 배경으로 존재하고. 열등이도 우월이로 배경으로 존재해. 항상 내가 얘기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도 필연적이야 이건. 미움이 있으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잖아. 근데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사랑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미움이 삐질삐질 나오고 또 사랑이 인정 안 하고 미움 쓰려고 하니까 올바른 미움을 못 쓰고 사랑이 삐질삐질 나서 집착을 쓰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다사랑이 너무 집착하고 미움이 싫다고 그 집착의 에너지가 그래서 가해자 거야. 하나를 좋아하면 나머지 하나는 싫다고 미움을 싫다고 고집부리는 거야. 딱 버티고. 근데 그 집착을 봤어. 사랑에 대한 집착. 그게 얼마나 세냐면 이런 식인 거야. 열 가지를 미움을 받았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사랑 비스무리한 걸 하나 받아. 그럼 그걸 하나 잡는 거지. 이 아기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맨날 혼나다가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너밥안 먹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쌀쌀 맞게 했어도 그게 사랑인 거야. 뭘 붙들어. 또 엄마가 부툼하게 감자 삶은 거라도 하나 놔줬으면 그 사랑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있었거든. 되게 뚱뚱하고 외모가 별론데 남자친구가 없어서 사랑을 못 받는 여자들이 뚱뚱해지는 이유가 있어. 먹잖아. 자 먹을 때 어떠냐면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살수 있어. 이 애고는 사랑에 집착하는 애고라 사랑받는 느낌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걸 안 먹으면 죽고 싶어. 곡기를 끊으면 어때? 죽지? 이몸뚱이는 밥을 먹고 살고 빵을 먹고 사는데 이이 이 집착의 애고 이열등의 애고는 사랑받는 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저길 가다가 저 꽃이라도 쳐다보면서 제가 날 사랑하지 이렇게 느껴줘야 돼. 그걸 안 느껴주면 사랑을 죽고 싶어. 살기가 싫고 심지어 몸에 힘이 이렇게 빠져. 공황장애 걸리고 자살 시도 우울증 막 이런 게 와요. 얼마나 집착이 센지. 그거를 늘 먹이로 삼아서 살았거든 사랑을 먹이삼아서.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칭찬받는 거 사랑. 점수 잘 나오는 거 사랑. 돈 많은 거 사랑. 얼굴 예쁜 거 사랑. 어, 뭐 내가 이기는 거 사랑. 그러니까 절대 질 때는 미움으로 느껴. 너무 기운이 없고 내가 꼴찌했어 그러면 세상 살 맛이 없고 우리 엄마가 나보다 우리 형을 더 이뻐했어 그럼 살기 싫고 괴롭고 근데 그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면 어떠냐면 정말 죽고 싶고 정말 못살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을 먹어야 돼 그래서 가끔 내가 여기 스테바기들그 사랑에 너무 집착해서 나한테 그것만 쓰면 고그 애고 사랑에 집착하는 애고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징계하지 그치? 징계랑 빨것도 없어. 무건시켜. 말 못하게 하고 자기 일만 하게. 그러면 어때? 그게 며칠을 못 가. 꼭그 무거운 표창 띄고 남한테 가서 말을 해. 왜? 사랑받고 싶어. 가서 먼저 칭찬해. 어, 너 예쁘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꼭 예쁘다 소리 나올 때까지. 그걸 먹어야 사니까. 미치는 거야. 힘이 들고 괴롭고. 이때 두렵고 아프고 버림받고 힘들고 막 수치스럽고 기운이 없고 세상 살맛이 안나요 놈이 죽어야 되는 거야. 요 놈이. 달라고. 먹이 달라고. 어떻게든 그 느낌을 일으키는데 다양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날 쳐다보는 눈빛만으로도 먹어. 레이저가 나와. 여러분한테 사랑을 좀굶기잖아 내가 이렇게 눈길을 안 주고 일부러 그 집착이 세게 느껴지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기서 레이저 나와. 그리고 쳐다만 봐도 홀딱 먹어. 그냥 나는 사랑 안 줘도 지 자체로 봐줬다 이거야. 이제까지 안 봐주다가 나는 사랑 받았네. 힘이 나. 그래서 그 애고 죽이려고 어. 스태필드 중에 가서 풀 뽑기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에 이거는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는 애고 뻔하지 그치 일 시키면 못 받는다고 여기요 편의심은 놀면 사랑 받는 거 이게 전부 틀린 거야. 일할 때 나는 사랑 받는다고 느끼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잘못된 정보지. 사랑, 일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돈도 많이 벌고. 돈을 좋아하면서. 돈은 또 사랑이면서. 이게 전부 다 그런 분별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 현실은 사랑을 못 받게 되는데. 깨야 되잖아.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사랑 못 받는다는 쪽으로 시켰어. 그랬더니 몸이, 몸이 이 집착의 곡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할 땐 힘이 없다가 옆에 누가 사람이 와. 특히 남자가 오면 힘이 나고. 그리고 남의 창간에서 사랑받으려고 요게 사랑에 집착하는 거야 진짜 사랑도 아니고 만들어내 만들어내 그 사랑에 대한 중독이 걸려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인간이 마약 중독 마약 못 맞으면 여러분 어때요? 동영상 보니까 어때? 이렇게 좀비처럼 걷지? 일반인 정장인이 보면 어때?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 왜 저래? 근데 그들은 너무 절박하잖아. 현대인 중에 자살하는 애고는 다 그거야. 마약 중독처럼 사랑받는 중독에 걸려서 그게 너무 심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 그걸 버티는 힘이 없는 거야. 똑같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재기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홀대받고 되게 아프겠지. 사회적으로 도 열등감 느끼고 이때 사랑 못 받는다고 느껴. 그러면 중독이 심해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이런 사람은 그걸 버틸 수가 없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아프고. 열등기를 버틸 힘이 없어. 죽어 버리거나 자살하고. 그걸 견뎌내고 그래도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견뎌내는 사람만이 다시 일해서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다그 그게 지금 이번 막겨명에온 아기들 에너지가 그거고 여러분들 지금 그 중독에 걸린 거 알아야 돼.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힘이 들고 힘들고 하기 싫고 괴롭고 귀찮고 이럴 때 어떨 땐가 봐.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야. 미움받는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집부리면서 싫어하고 또 여러분이 너무 사랑 못 받는다고 막 이렇게 느낄 때는 그걸 만들어내자아 뭐래도 먹고 있잖아. 먹을 때 사랑받는 느낌. 그렇 그치? 뭐또 어떻게 할까 어디 가서 뭐 놀러가거나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킨 거그 느낌에 중독돼 있는 거야 느낌에 나는 일반인과 다르게 중독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때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사람 내가 그걸 이제를 많이 내려놨어 집착을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하고 내가 셔주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 막. 미친 듯이 해서 왜 일을 해야 공부를 해야 사랑을 받았거든 그게 잘못된 경험적으로 입력돼 있는 거야 공부하고 일하는 건 사랑 울면 사랑 못 받아.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계속하는 거야. 나한테. 자체 개발해서 일으키는 거지. 여러분 그걸 봐. 그게 사랑에 집착하는 애고예요. 그 사랑받는 느낌 자체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미움받고 이거는 벌받고 있고 나는 지금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열등이 느낌이 가짜야. 가짜 지금은 너무 센 거지. 그치? 하다못해 여러분이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수 보면서 다른 채널과 비교할 때 열등감 올라오잖아그 그치? 그때 그게 가짜라는 게 믿어지죠 힘이 없고 열등감 올라오고 우울하고 여러분이 성적을 어? 수학점수 30점을 받았어 100점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기분이 어때? 근데 온몸이 그냥 힘이 빠지고 막 죽고 싶고 미움받는 느낌이지 이게 너무 진짜 같아 이걸 보는 이 힘없고 이 미움받는 느낌을 보는 이걸 인정 못하겠어. 너무 두렵고 수치 그 두려움과 수치 느껴야 돼. 그걸 가해자로 봐야 돼. 힘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가해자야.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나를 괴롭히잖아. 그러면 사랑받는 느낌도 어떨까? 가해자야. 지금 그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켜서 내가 그걸 안 따라가면 안 되게 만들잖아. 꼭 하게 만들잖아. 말도 안 들어. 그게 뜨면 뭐 사랑받는 쪽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집착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움 올라오지. 왜 그래? 그 집착이라는 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즉 사랑이 중독된 상태라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중독되는 게 뭐냐면 연애. 남자, 여자, 사랑. 그래서 부모 말도 안 듣잖아. 연애질 하는데 그만 만나. 그러면 옛날에 내 친구도 되게 부잣집 딸이었는데 도망갔어. 낡은 딸이랑 백수 무직이랑. 그 사랑받는 느낌에 중독돼서. 카사노바, 바람둥이, 제비, 꽃뱀은 다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야. 상대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켜줘. 그거를 그니까 러 아줌마들이 제비한테 걸리면 돈 갖다 바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사랑받는 느낌이야. 막 사랑이 막 오, 황홀해. 가해자지 고기뿅 가서 우리 남편이 애쓰게 벌어온 돈을 다 주고도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을 갖다 왜 그렇게 징역을 살리고 그래 내 인생이 처음 느껴본 느낌이고 하면서 빠져갖고 거기 중독이 된 거죠.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도 그냥 좋아. 그 느낌에서 못 빠져나오지.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오다가 죽는 게 인간이야. 그거를 깨기가 되게 되게 어렵죠. 나도 무수한 많은 연애와 버림받음과 <웃음> 엄청난 아픔 과거에서 깨어났어. 아,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없구나, 이렇게. 그, 그 느낌이 가짜라는 거를 알게 됐지. 그 느낌을 일으키는 놈만 있을 뿐이야. 그, 그 느낌을 일으키는 놈. 제비, 꽃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해자인 거야. 뺏는 애고라고 하지, 우리가. 샬랄라하게. 그걸 일으켜. 흰세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여기딱 잡으니까 비위가 뜨잖아. 그놈이 딱 뜨니까 눈이 쫙 떠네. 그러더니날 보고 혜란니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웃음> 그 사람이 샤라라 이렇게 해서 다 있구나 그게 성빙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치?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냥 그냥 본인도 그게 올라오니까 너무 혜라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기분이 좋고 사랑받는 것 같은 거야. 일세 받는데. 오,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이 어떤 남자 여자한테 빠질 때그 여자 남자를 정말 좋아한다고 느껴? 그게 가짜야. 내 성빙이, 사랑에 집착하는 놈이 올라와서 그 느낌을 일으키는 거야.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도 상관없는 거야.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밖에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내 마음만 봐라. 두려움도 밖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두려움 비위가 올라왔다 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야. 근데 미움과 아픔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깨지지 않는 게 사랑에 대한 집착이야.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 왜?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올라오니까 그랬는데왜 그래. 올라오냐면 똑같은 성 비위가 있는 거야. 그게 주파수가 맞으니까 연동을 해서 그 사랑받는 느낌이 그때 올라오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성비기가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 중에는 그 느낌을 쫓아서 아니 5년, 6년을 공부를 하고 나를 따, 따르고 깨달을 때까지 공부한다더니 야 만난 지한 달밖에 안된 여자 따라서 도망갔잖아. 그 느낌이 가짜인데 진짜인줄 알고.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눈에 씌우면 은 그게 마약 중독과 같은 거지 뭐예요. 어 믿었던 도반들 몇 년을 같이 해서 그치? 그런 사람보다 더뿅 가는 거야. 쾌락에 중독된 거죠. 그 느낌에. 뭐 거부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미움은 절대 안 받아. 그 미움 때문에 막 자살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의지력이 아주아주 음. 아주 약하지. 사랑에 잘 딸려가는 사람. 미움을 절대 못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미움이 괴로우니까 어때? 아픔이 괴롭고 열등이가 괴롭고 자살도 하고 죽어버리고 일도 포기하고 페인으로 자고 술 알고 중독 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의지력 박약이 되는 거야 현대인이 마약 중독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 사랑에 집착하는 깨달은 사람은 아마 마약에 중독 안될 거예요 내가 뭐 해보진 않았는데 내가 <웃음> 해볼 수는 없지 그걸 이렇게 해도 안 걸릴 거야 왜냐면 사랑에 집착해야 그 마약 먹고 그 황홀한 감정이 좋아서 자꾸 하고 싶은데 황홀한 감정은 느낄 것 같아. 근데 그 황홀한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맞고 또 맞고 이걸 안할 거야. 황홀한 감정 느끼면 보통 나 같은 경우는 행복한 감정 다 느끼지.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또 그걸 느끼고 싶어서 거기에 딸려가질 않거든. 음. 이공부하고 시키면서 내가 스승이라도 여자잖아. 그치? 남자 성빙이들이 한두 명 왔겠어. 나한테 작업을 걸지 안거라? 알고 거는 놈도 있고 모르고 거는 놈도 있어. 그치? 응. 처음에는 막 흔들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내 마음을 보니까, 응. 내 여자 에고를 싹 버리고는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 느낌만 보여 그 느낌 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하지만 그거에 집착하고 중독되지 않아서 그 집착 끊고 나서는 딸려가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지. 그 마약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 그리고 마약을 굳이 호기심에 이게 하는 사람은. 황홀한 느낌은 알잖아. 얘기 들어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부작용이 그렇게 큰데도 그것도 다 버리고 하는 거야. 그게 그참 무서운 거지. 현대인이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그 느낌에 집착돼서 그렇게 연애나. 또 돈에 집, 집착도 집 마찬가지. 돈만 보면 기분이 좋아.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 좋아, 나빠. 좋잖아. 그 사랑에 돈 버는 사랑이 집 중독이 되면 계속 돈만 쫓아다니면서 돈빙이가 되는 거야. 돈만 벌고 쓸 시간도 없이 죽을 때까지 그걸 벌다 죽는 거야. 그걸 보면 통장만 보면 좋거든. 근데 난 옛날부터 돈 보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건 없어. 그 있네 그래서옛날 오히려 돈 보고 괴로움이 더 많이 올라왔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있었던 거지. 그치?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또 돈을 쓸때 사랑을 느끼는 아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중독되면 어때? 작작 써 그냥 아주 그냥 계속 쓰면서 집안이 거덜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외숙모가 그랬어 진짜 월급을 200만원 벌어오면 500만원 을 써. 300만원 빚내서 나중에 빚만이 막 <웃음> 세상에 쓸때 그렇게 행복하대 왜 그렇게 외숙모는 돈을 써 그랬더니 예. 그거같이 재밌는 건이 세상에 없다 거기 중독된 거야 근데 돈 버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맨날 통장보면을 흐뭇해서 웃어. 참 그런 사람들이 참 간단해. 행복 느끼는 게 그치? 그걸 보고 흐뭇해서 장고들어가는거 보고. 돈만 벌고서 그런 사람들은 그 유산만 잔뜩 물려주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다 죽겠지. 참 아파요. 모든 게 도구가 돼야 되거든. 내가 사는데. 도구가 안 되고 집착이 되는 거야. 그걸 보면 사랑받는 느낌이 되고. 먹는 게 제일 쉽지 그치?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일본의 어떤 방송에서 먹방하는 거를 처음 봤어 그때 내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전부 오이씨오이씨 하면서 오이씨가 맛있다 맛있다 계속 먹고 하루 종일 거의 그런 프로래 셰프가 나오고 있어 내가 제들은 무슨 저렇게 중독된 거지 가장 손쉽게 중독될 수 있어 마약으로 사랑받는 느낌 받는 건 어렵잖아. 그리고 그거는 걸리면 감옥 가는데 이 먹는 거로 행복을 느끼는 건 손쉬운 쾌락이야. 아주 값부라야 되는 뭐 슈퍼카를 사야 내가 사랑받는 느낌일 때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해외여행 가는거돈 많이 들고 시간도 들지만 먹는 건 어느 때나 할수 있고 현대인은 먹을거리가 풍족해. 그거에 중독이 되기 쉬운 거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먹는 먹방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먹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방송이 많은 게 사람들이 큰 성취를 못한다는 거야. 이미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나 그러니까 태어난 신분이 이미 결정하기 때문에 감히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생각도 못하고 간단한 성취, 간단한 행복은 먹는 거에서 얻어서 그렇게 먹방이 많다고 요리 프로가 20년 전에 그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앵커가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근데 요즘 그래 다 먹방 그치? 그래서 그 점점 살이 있죠. 먹는 거로다 간단하게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랑에너지를 사랑이라. 근데 그 사랑이 가짜야. 중독되는 사랑은 가짜야. 중독이 안 돼. 우리는 사랑이 자체거든. 그냥 사랑 근원, 에너지인데 거기에 중독돼서 딱 집착해. 그러니까 미움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하고. 사랑이 집착하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랑만 받아. 미움받고 아픈 일이 생길 때뭐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자살률도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지박약이 된게 이게 너무 분별하면서 사랑 인정 안 해서 사랑이 집착하고 미움 싫다고 거부해서 미움에 또 거부하는 놈과 집착하는 놈을 하나니까 사랑도 집착하는 만큼 거부하고 미움도 거부하는 만큼 집착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에온 아기들이 사랑에 집착하고 미움을 거부하니까 이게 그 느낌 그걸 못나그 집착을. 집착 살기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픔은 너무 싫고 두려움도 너무 싫어. 수치도 싫어. 사랑만 좋아. 이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가 끈적끈적해서 안 나가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느끼는 그 사랑과 행복은 가짜다. 중독돼 있다. 현대인은.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중독된 걸 알려면 여러분이 뭘할때 되게 행복하고 좋을 때 그것도 가해자라는 걸 알아야 돼.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 그리고 열등감 느껴질 때 그것도 가해자지만 사랑받고 좋고 그래서 자꾸 그걸 하고 싶어 엄청 큰 가해자 집착의 가해자 중독돼서 계속하는 거야 그걸 인식하고 그게 분리돼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끊을 때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딸려가 알면서도 여러분 연애할 때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데 끊을 수 있어? 못 끊잖아 어, 사랑에 한번 빠져봐. 빠지면 진짜 사랑에 빠지면 미친다. 맨날 그 사람 생각 하루종일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 보고 싶어갖고 밤에 라도 뛰어가고 이 에너지가 얼마나 센는데 그걸 끊어. 그걸 끊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 들어간 게 내가 보기에는 산으로 들어간 게 그거를 끊으려고 들어간 거야. 그사랑 계속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런 애정과 가족들한테 의지하고 이거를 진짜 딱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잖아 그냥 직업인으로 스님 복장만 하지 마음의 에너지를 그걸 끊어주는 이 공부가 그거예요 그 집착을 끊어야 근데 왜그 집착을 왜 그렇게 세게 할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셀수록 집착이 세거든 버림받은 아픔이 셀수록 그 아픔 보는 게 두렵고 그 두려움 에너지가 셀수록 어떻게 집착하게 돼 있어 사랑해 그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그 집착을 끊어야 아픔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아픔으로 들어가야 집착이 끊어져. 두 개가 달기냐 달걀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하고 있지만 집착도 끊어야 되는 거야. 동시에 그래야 이게 빨리 들어가 아픔으로도. 아픔으로 들어갔다 자꾸자꾸 빠져나와서 사랑에 집착하잖아. 이때 테로를 막아야 돼. 사랑이 집착하는 날를 느껴서 그 사랑이 가해자인 걸 알고 그걸 자꾸 끊으려고 하면서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약자 마음, 그 다음에 그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고 보면 버림받은 그아픔 마음을 인정 안한그 두려움이 자꾸 집착이 일으킨다는 거 그게 수치고 그게 가해자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강의라 좀 수행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알아들을 테고 초심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초임자들을 위한 예전에 제 강의 있어요. 쉬운 거 이런 걸 먼저 들이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알아들었습니까? 음.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수치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음. 올라오지? 지금 올라오는 음. 그 수치 미치겠잖아. 힘들고 막 어지럽고 졸리기까지 하는 그 수치 에너지가 바로 집착이야. 무언가 집착하고 있다고 뭐해? 사랑받는 느낌 에 사랑받는 느낌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그게 나도 그 마음을 느끼지만 남도 그 마음으로 꼬셔 자기가 지금은 모르고 꼬셔 그걸 그냥 모르고 꼬셔 연애할 때 그걸로 꼬신 거야 상대를 음, 하지만 나중에 공부되면 그거 다 알겠지 올라올 때 여러분 일세 받을 때 가끔 뜨거든 미움비이나사랑비이 뜨면 눈이 쫙 변하면서 <웃음> 그냥 뭐 온몸에서 나와요 에너지가 멋있는 에너지도 남자들도 그게 딱 뜨잖아 여자 꼬시는 애고지. 그치 제비가 뜨면은 온몸이 갑자기 멋있어져. 너무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 갑자기 딱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 쫙 멋있어져. 그냥 자기가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딱 꼬시는 에너지. 그걸 근데 모든 사람이 써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엄청 환대 받고 사랑받았다고 느끼니까 자기 매력이 쫙 나오잖아. 꼬시는 에너지가. 그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주고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잠재의식 속에 그 있어요 사랑을 사랑의 그 느낌 그거를 일으켜서 자기도 행복할 거야 되게 그게 올라오면 연애할 때 남도 일으키지만 자기도 그 에너지를 느끼잖아 스스로도 행복한 거지 그래서 연애하는 거야 돈벌 때도 그 짜릿하지 주식하고 하는 사람도 짜릿하지 돈딱 들어올 때 사랑받는 느낌 옆에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그 쓰는 거예요 그 모든 게다그 사랑받는 느낌이고 그걸 느끼려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수치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놈을 자꾸 얘기하니까 올라와. 그래서 수치. 가해자란 말이야. 그 수치가 가해자라. 그걸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그 두려움에서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버림받은 아픔. 이해 되죠? 어, 다음에도 기회 있으니 이거 강의를 몇번더 해서 여러분이 더 열리면 더 열리면 한몇달 후에는 이걸 청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착을 자꾸 인식해야 돼. 지금 머리 강의로 한번 때려줬어. 몇번더 때려야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 그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딱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서 가 마음으로 딱그 놈이 올라올 때 잡아야 죽이는 거야. 지금은 어 머리를 알겠는데 내 있을까 이렇게. 음. 응. 근데 그 놈을 잡아서 딱 죽이면 여러분이 매력이 넘쳐. 매력이 넘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년에 본동이 완공되기 전에 여러분 매력적이 돼야 된다가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그 사랑에 집착하는 그 애고가 사라지면 사랑이 나오거든. 그게 사랑이 나오는데 아주 매력적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의 사랑으로 나오니까. 존재의 수치만 나왔지, 이제까지? <웃음> 사랑에 집착하는 애고. 수치의 고였던 거야. <웃음> 이제까지 존재의 수치만 나왔어. 아쉬워. <웃음> 하지만 그게 이제 좀, 그게 버려져야 돼. 그 수치의 고. 사랑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집착하는. 그게 이제 그 집착 에너지가 끊어지고 그 아픔으로 딱 들어가요. 아픔이 딱 돌면서 거기서 사랑이 나오면서 존재의 사랑이 나와. 그러면 이제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매력이 여러분이 나오면 일반인은 사랑에 빠진 얼굴이 확 달라지잖아. 그치?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가서 환대받고 우리나라에서 맨날 야당이 너무 물고 뜯은 거야. 자금해야지. 근데 거기 가서 다 환대하니까 그게 확 피니까 나오지만 또 우리나라 오면 또 다쳐. 그분은. 안 나와.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리 아픈 상황에서도 그게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나와서 당당하고 매력적이 되는 거야. 그게 나오기 시작해야 돼. 그거 잡으려면. 그래서 몇번더 강의해 줄 거예요.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머리로 인식이 되죠. 그렇죠? 마음으로도 지금 올라오는 이 수치가 개야 가해자라고. 사랑에 이렇게 집착해서 그 느낌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러분이 인생 그것 때문에 살았지. 헤라님한테도 수발 들으면서 사랑받으려고 돈도 벌어서 엄마 아빠 갖다주면서 사랑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사랑받으려고 다 그놈이잖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그거로. 그지 마약을 빠는 것이나 돈 열심히 번 거라 인간 세상에선 하늘과 땅 차이지. 돈 열심히 벌고 사업한 건 인간 세상에 박수받아. 그리고 마약 바른 놈은 감옥가. 하지만 마음 세상에서 똑같이 사랑에 집착하는 수채고야. 알아듣습니까? 가해자예요. 걔가 진짜 버려져야 사랑이 나오는데 그런 존재의 사랑은 어떠냐면 아무리 아프고 열등한 차원에서도 나와. 거지 새끼가 돼도 그게 나와. 당당함과 멋있는.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한 거야. 알렉산더가. 존재의 당당함, 사랑이 나와서. 근데 그 존재의 사랑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일시적인 거지 나와도.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고 사랑받았다고 할땐 나오다가. 내가 좀 열등하게 떨어지고 거지가 되고 빼앗기면 안 나오다가. 심지어는 아예 그냥 늘 열등이로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가해자로 인식하고 그걸 두렵다고 느끼고 끊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걸 따라서 살았어. 이제까지. 연애질할 때그 놈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치? 돈 받으면 막 좋아할 때. 그 올라오는 놈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좋아해. 좋아하기는. 좋아하되 이 놈이 가해장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계속 거기로만 따라가고 싶은. 사랑받고 싶고 이성한테 돈 많이 벌고 싶고 편하게 놀고 싶고 그 놈을 다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놈을 죽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사랑을 못 받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되기 어려운 거예요. 미움받고 힘들어지고 돈못 벌고 이성한테 사랑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일반인들은 이 도를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딱지, 그거를. 진짜 그 마음만 느껴야 되는 걸. 열등감과 힘들고, 힘들고. 여러분이 그래서 징계받고 벌 받으면서, 무건하면서, 어, 뭐, 그 몸수행하고, 이러고 나서 많이 좋아지는 게 그때 죽는 거예요. 그 사랑에 집착한 애고가, 가해자 수치가. 그게 가장 많이 힘든 거지, 인간이 버리게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데 초토화가 되네 진짜 몸이 막 너무 올라와 미쳐요 나보고 버리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절대 못 죽어 절대 눈이 다마이 가서 잘라 그래 나보고 죽으라고 못 죽어 인식을 안해야 되겠어 미쳤냐 내가 막 이러잖아 지금, 지금 그그애고예요 그거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견성 회원님들